재밌는 새로운 세상이지 <웃음> 걔는 왜 멈춘대요? 나도 모르지 왜 <웃음> <나는 모르지. 웃음> 뭐 이런 거? 이런 거 통상에 의해서 안녕하세요 부곡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김민지 주무관입니다 저의 MBTI 유형은 청년, 결백한 논리주의자 ISTJ입니다 저는 가족여성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다혜 주무관입니다 저의 MBTI는 열정적인 중재자라는 INFP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MBTI 두 번째 편 오늘은 S와 N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는데 혹시 차이가 뭔지 알고 계실까요? S가 직관형이고 아, 감각형이고 N이 직관형 <웃음> 아, 그러면 한번 저희 알아보러 가보실까요? 좋습니다, 슥슥 고고! 가자요번이요 <웃음> 제가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왜 디스토피아라고 그러잖아요 약간 세상의 물망 그 옛날에 뭘본 적이 있는데 지구가 돌아가다가 멈추면 사람들이 다 지구에서 우주 밖으로 날아갔대요 걔는 왜 멈춘대요? <웃음> <웃음> 나는 모르지 <웃음> 나는 모르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판타지를 원래 별로 안 좋아해요 상상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위에 이거 입은 입을 건데 이때는뭐 해주면 좋을까? <웃음> 이런 거? 이거는 상상이 아니지 니까 <웃음> 1번 레시피가 보, 보죠. 보긴 보는데 소금이랑 설탕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소금이랑 설탕 이렇게 아.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했지? 그냥 그거를 다하서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게좀 귀찮다고 해야 되나? <웃음> 뭐첫 숟가락으로 한 스푼, 닭뭐 숟가락으로 한 스푼 뭐 이런 거 음. 그런 거는 꼭 지키려고 해요. 왜냐하면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요리를 못 해서 그거라도 지키면 은 어떻게 해.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않을까? 어, 하는데 근데 그래도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감으로 할래요. 그러면 <웃음> 1번 번 2번 생각을 안 해요. 생각 안 하는 게 좋죠. 아니 생각을 어떻게 안 해요. <웃음> 그냥 약간 그냥, 그냥 궁금한데? 그런 거예요. 핸드폰 네. 막, 배터리 다 달면 충전시키잖아요. 그런 느낌이에요. 난 아무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. 늘 생각해요 주사님은그 음. 잠들 때 이렇게 있으면 은 도둑이 들면 내가 칼에 찔리면 또 도둑이야? <웃음> 아니 왜 이렇게 그런 생각밖에 안 되지? 제가 요즘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너무 많이 봐 <웃음> 1번 2번 <웃음> 주사님 소설? 소설 좋아해요? 판타지 소설? 독특한 세계관일서록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반지의 음, 제왕 이런 거요? 완전 최고죠 인문학 <웃음> 서적을 좋아하세요? 어, 재밌어요 그런 거 읽으면 그게 쏠쏠해요 어, 뭐가 쏠쏠해요? 아는 척하게 쏠쏠요 아, 근데 그거는 약간 읽다 보면 좀 졸음이 오잖아요 그래요? 약간 사극 보는 느낌이라 재밌지 않아요? 만약에 역사 카테고리라고 하면 재밌는 새로운 세상이지 <웃음> 아, 역사도 그래요? 새로운 세상이에요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니까 그, 그건 있었던 <웃음> 세상이지 어떻게 새로운 <웃음> 세상이에요 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존중하지만 가끔씩은 머리를 비우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저도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는 s 스 여러분에게 기대해보도록 할게요. <웃음> 의양실 공무원 MBTI S와 N 친하게 지내요. 친하게 지내요. 뿅